그럼 이제 41쪽 택괴 구삼효지요. 구삼은 무평풀피며 무왕불복이니에 간정이면 무구하야 물휴이라도 기후라 어시게 유복하리라 암. 삼이 거태지중하야채체양지상하니 태지성야람, 물리여순한하야 제하제 필승하구, 거상제 필강하나님, 태구이 필비라 고로어 태지성과 여양지정지면이 위지개월 무상한 평이 불험피자는 이 무상태야원 부상왕이 불반자는 위음당복견님 평자피하고 평자파하고 망자복이면 즉 위피의님 니 당치천리지피련하야 황태지시의 불감 아니하야 상감이기 사려고정곡기시 위니에 여시즉 가이 무구란 첫태지도의 기는 간정이면 즉 가상보 기태하야, 불로 우효리라도 듣기 소구야람, 불실속이 미풍이 여시제, 어 기독시계 유포기야람, 녹식은 위복지니에 선처태자는 기복하시겨라. 개덕선일적이면 제풍록일진하나니에 덕유어 누기면 즉 수성이 비만이란 사고 융성에 미오 불실도 이상태자야람 상 가, 우, 중, 한, 이, 태, 창 그, 기, 에, 피, 용, 내, 지, 시, 야, 라, 아. 흐 른, 우, 야, 라, 푸, 는, 수, 기, 지, 신, 야, 님, 개, 첨 재, 간, 난, 수, 정, 이, 면, 즉, 무구이유복이람, 상알무왕풀복은 천지지야람 무왕풀복은 언천지지교제야람, 양강우하하면 필부구상허고음승우상하면필부구하하나님굴신빵내지상미야라 인천지의 교제지도하야. 명피테풀상지리하야 이위기야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는가 봐요. 그, 그것 그 때문에 지옥도 있는 거고 구삼은 무평불피며 무왕불복이니 여기는 무자하고 불자하고 부정사가 두개 붙어 있어요. 이중부정이라서 그냥 평평하면 평평한 것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무왕불복이니 가고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으니 간 것은 돌아오고 평평한 것은 또 기울어진다 그런 말이죠 간정이면 누구하야 이 간정이라는 것은 간자는 마음 자세로 간난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여기고 그러면서 곧게 지켜나간다면 누구하야 허물이 없어서 물, 휠이라도, 휠 자는 근심할 휠, 걱정할 휠 자거든요. 그, 본인이 이런, 이, 사실은, 무평, 불피, 무왕, 불복이니까, 시대는 상황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나쁠 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는 항상 변하고, 상황도 늘상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변화가 막 급변할 때에, 간단하게 곧게 지켜나간다면 허물이 없어서 그 특별히 다른 것을 또 걱정하지 않더라도 기부라.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끔 되는지라. 우식에 유복하리라. 우식이니까 식자는 먹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먹는 거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복, 자기한테 주어진 돌아오는 덕 그런 것에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 핵심은 간정입니다 간정 이런 상황은 천하의 이치다 그러니 그때 당황하지 말고 아 세상은 참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곧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허물이 없어서 다될 거다 는런 얘기죠 삼은 이제 뭐예요? 구삼효니까 이게 지천택계에서 구삼효니까 밑에 의로 상승하려고 하는 하늘의 기운 끝자락에 있는 거고 바로 위에는 또 내려오려고 하는 땅의 기운과 마주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교제를 하고 서로 바뀌려는 그런 찰나에 있는 위치죠. 삼이 거태지 중하야 이 삼효가 택계의 중앙에 있어서, 중앙에 있다라는 이 말은 두 개씩 상중화를 나눈 거예요. 초효와 이효를 하, 그 다음에 삼효와 사효를 중, 오효와 상효를 상, 해갖고 상중화를 해 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제양지상하니, 그러면서도 여러 양들의 윗자리에 있으니, 태지성려라. 태, 태라는 것은 이제 서로 통하는 거니까, 통하는 것이 아주 성대한 그런 위치다. 물리여 순환하야 사물의 이치는 여 순환하야, 저 순환해서 재하제 필승하고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즉, 아래에 있는 것은 위로 오르고, 거상제 필강하나니 위에 있는 것은 또 반드시 내려오게 되나니, 태구이 필비라 이 태평안 세대가 오래되다 보면 반드시 또 비색할 때가 온단 말이죠 아주 잘 통한다 잘 통한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가면 또꽉 막힐 때가 있다 말이죠 고로 어, 태지성과 이태 통하는 것이 아주 성대하는 그런 시점과 여양지 장진의 양효가 장차 오히려 진보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위지개와 경계하여 말하기를 뭐라겠냐는 거예요. 무상안평이 불험피자는 무상태하요 항상 편안하고 평화로워서 험난하고 기울어지지 않는 아이 없는 것은 무상태. 늘상 태평한 세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뭐 상황이 불반자는 가서 그냥 항상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위 음당복양이 음효가 지금 전부 위에 있는데 그건 제 자리로 돌아올 거란 말이죠 음효가 마땅히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평자 피하고 평평한 것이 기울어지고 왕자 포기면 간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즉 위비음 사실은 천지 비로 바뀌는거지요 완전히 다 제자리를 돌아오면 이제 지천택계가 아니라 빗계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지천리기 필요나요 그것은 천리의 필연적인 위치예요. 필연적인 위치라는 것을 알아서 당 태지시의 바야흐로 막통하고잘 통하는 그때에 불감 아니라야 감히 아니란 마음 자세를 가져서 아니 불감 아니라야 감히 편안하고 편안하게 여기지 말아서. 상간위기 사려하고 항상 그 사려 생각들을 위태롭고 어렵게 할 것을 생각하고 정고 기 시인이 그 시행하고 하는 것들을 바르고 굳게 해야 할 것이니 여시지 카이 무구라 이와 같이 해 나간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풀이하고 있는 이것은 본문의 간정 이라는 두 글자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간정이면 누구라 첫태지도이 태평안 시대에 처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는 간정이면 이미 기자요 이미 어렵게 여기고 곧게 나갈 수만 있다면 즉가상복이태하야 응? 항상 그 태평한 시대를 보존할 수가 있어서, 이게 그 경주, 제시, 최부자의 집에서 어디까지 벼슬을 넘어서지 말라고 했다는 경계가 있다고 하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정으로 늘상 처신하는 그런 법칙일 수도 있어요. 불도 우휼이라도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에 노고롭지 않더라도 듣기 소구야. 그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가죠 불실속이 위니이 기자는 기대할 기자라 할수 있지요 기대하는 바를 잃지 않는 것이 믿을 붙자 부가 되니 여시즉 이와 같이 하게 된다면 어기 녹식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녹, 녹을 가지고 녹봉을 먹고 살지요 녹식을 받음에 유 복이기 알라복 복으로 더해진이 있을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죠. 녹식이라는 두 글자는 위 복진이 이 복복자고 지자도 이게 복길 지자지요? 복됨이니 선첫 태자는 그러니까 태평한 세대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복 가시게라 그 복을 먹을 수 있을 거다 그 복을 받아 먹을 수 있을 거다 개 덕선일적이면 왜냐하면 덕과 선이 날로 쌓이고 쌓이게 된다면 즉 복록일진하나니 복록이 나날이 이르르게 되나니 덕유어녹이면 덕이 받는 녹보다 지나치면 사실은 덕이 녹보다 능가 노, 녹을 능가하면 대개는 덕은 부족한데 녹은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덕이 녹보다 낮다면 즉 수성이 비만이라 비록 성배하긴 하더라도 넘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이제 덕유어녹이라는 이세 글자 네 글자가 이제 사실은 복록을 지속적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거지요 자고로 옛날부터 융성의 미유풀실도이 상패자야라 처음에 간단한 마음으로 어렵게 어렵게 나갈 때는 망할 리가 없어요 그죠요 모든 기업체를 봐도 초창기에 막 일어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잘나간다 잘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죠? 융성할 때에 미유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요 불실도의 상패다 도를 잃, 잃고서 상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거죠. 어디서 도를 잃게 되니까 융성할 때에 아니란 마음이 생겨서 도를 잃게 되는거지요 그래서 그때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 태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때 이 궤에서는 구삼묘가 어떻게 보면 태평의 극치점이에요. 그럴 때에 참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평불피며 무왕불복이니 이렇게 세상은 돌고 돈다라는 걸로 딱 그때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간정, 간단하게 여기고, 굳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경계를 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본의 보시면, 장, 과우, 중, 한이, 장, 차, 가운데, 토막이죠? 중간 단계를 지나치려고 하니, 태, 장, 극이, 그, 비, 용리지시하라. 네, 이 통태하는 태, 태통하는 그런 세상이 창차 크게 다라면서 막히는 비, 비색하는 비, 빛배가 비색하는 막히는 것이 용리의 짓이라. 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거죠.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해질 것이 뭐냐면, 주역을 읽는, 주역을 읽는 가장 핵심은 지시식세라는 네 글자예요.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고. 식세, 형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실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장과우중하니 태장극이 비용내지시라 그런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출자는 근심할 우자의 뜻이다. 분는 소기지신나니 기약한 바의 신임, 믿음이니, 개정제, 간난수정이면 점친 사람에게 경계하기를 간난하고 즉, 간난이란 말은 어렵게 어렵게, 즉, 아니한, 아니한 자세의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간난한 마음으로 수정, 고듬을 지켜나간다면, 즉, 무구히 유복이라. 허물은 없으면서 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더라 이거죠. 거기 운봉호시 발출을 잠깐 보시죠. 양무왕불복은 천지의 제야라 가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이치는 하늘과 땅이 교제하는 것 서로 마주치는 것 만나는 거예요 무왕불복은 언천지지교제야라 여기 상말할 때는 무왕불복은 천지제야라 이렇게 딱 있는데 주석은 어떻게 달았습니까 언천지지교제야라 사일교자한 자를 딱 넣어서 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제야라 했을 때는 제자가 이게 사실은 이런 가갓 그렇죠? 끝머리 끝자락 이런 뜻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길격자 한자를 더 넣음으로써 교제한다는 말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자를 넣음으로써 양강우하하면 양이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되면 필봉우상 반드시 위로 회복이 되고 음승우상하면 음이 위로 솟아오르면 필봉우하하니 반드시 아래로 돌아오게 되나니 굴신 왕내지 상리하라 굴자는 굽히면 피게 되는 거잖아요 구부러진 것은 펴지는 법이니까 이게 자벌레를 가지고 저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벌레가 이게 구부러졌다는 것은 펴기 위해서 구부리는 거고 피면 또다시 구부리는 위치가 있다는 거지 굴신 왕내지에 의해요 구부러진 것은 펴지는 거고 가는 것은 또 돌아오는 것이 상리예요. 늘상 변하지 않는 이치라거죠인 천지 교제지도하야 천지가 교제하는 도를 인하여서 명빛태 불상지리하야 빛 비색할 때와 태통할 때가 항상 꼭그 항상 그러니까 비색한 것은 늘상 비색하고 태통한 것은 늘상 태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런 이치를 밝혀서 이위계야라 경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어, 주역 그 서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시변역이 정도야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역은 변역이아니 역이라는 것은 늘상 변화되는 것이나 그 변화되는 것에 그것을 혼자 늘 변화하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보면 아픈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도 변화하는 속에서 그 시점을 잡아서 내가 처시라는 방법을 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